어렵고 멀게만 느껴지는 창업.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저희는 헬스케어에서 기술 혁신에 의한 패러다임 시프트가 있을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특히 모바일을 통해서 사용자와 그다음에 공급자가 연결되는 소통 방법이 바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모바일 헬스케어 시장을 준비를 하고 있다가 스마트폰이 이제 빠르게 성장하면서 회사에게도 큰 기회가 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 헬스케어 시장에서의 큰 변화, 그, 패러다임 시프트를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보고 있는 패러다임 시프트는 사용자, 그 다음에 서비스를 공급하는 공급자, 이 서비스를 내주는 이제 페이어, 이세 가지 축에서 어, 큰 변화가 있습니다. 특히 스마트폰을 통해서 사용자와 그 다음에 공급자의 그 거리가 가까워지면서 이제는 그 경계가 허물어지고 있죠. 공급, 예전에는 공급자가 어, 서비스에 대해서 많은 이제 그제한을놓 수도 있고, 그다, 그러다 보니까 독과점이 있었는데 사용자가 워낙 이제 원하는 서비스를 공급자들도 무시할 수 없는 그런 시대가 와서 저희는 그렇게 기회를 보고 있었습니다. 룸코치 서비스는 생활습관을 개선을 해서 건강을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를 만들고 있는 회사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운동처방사, 영양사, 의사선생님, 간호사선생님 같은 분들을 모셔서 그분들의 전문성을 살리고 생활습관이 개선되기 위해 필요한 동기부여 부분을 보강하기 위해서 응용심리학을 쓰고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저희들의 노력들을 스마트폰을 통해서 사용자에게 서비스를 드리고 있고 저희는 이제 이런 휴먼 코치 부분을 어떻게 하면 확장성 있게 가져갈 수 있나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 모바일 헬스케어 회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로스 해킹이라는 방법을 저희들은 쓰고 있습니다. 그로스 해킹이라 하면 분석력을 기반으로 한 마케팅 방법론 중에 하나인데요. 최근에 그로스 킹이라는 표현 자체가 과강을 받고 있는 이유는 어, 대규모의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용이해졌고, 그 데이터를 분석하는 분석 방법 툴도 상당히 저렴하게 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데이터를 수집을 하고, 그 데이터를 분석을 해서 그 어, 여러 가지 이제 좋은 방법 어, 가설들을 증명할 수 있는 어, 툴들 플랫폼, 특히 이제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페이스북이라든지 뭐 인스타그램 모두 다 이제 그런 이제 광고를 맞춤형 할수 있는 플랫폼이 오픈되어 있다 보니까. 우리들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가설들을 증명하고 그 다음에 가설이 맞았을 때 정확한 타겟에게 필요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방법 그로스 해킹 이러한메소달로러지를 저희들은 아주 많이 활용하고 있고요 그렇게 함으로써 불필요한 마케팅 비용이라든지 그리고 저희가 타겟팅하고 있지 않는 사용자에게는 메시지가 안가져하는 그런 전략을 쓰고 있는데 그로스 해킹 관련 방법론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에 대해서 나와 있기 때문에 꼭 참고하시기를 적극 권장드립니다. 이제 강사님과 함께 창업에 한 걸음 더 다가가 볼까요? 초기 창업자들이 활용할 수 있는 스마트 플랫폼이 어떤 게 있을까요? 스마트 시대가 도래하면서 이전에 보다는 창업 환경에 대한 확률이, 성공 확률이 훨씬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반면에 이 sns 환경을 좀더 익히는 그 난이도도 더 어려워졌다고 볼수 있겠는데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어 sns 플랫폼인 마이크로블로그 영역에서 아웃도어를 판매를 해서 매일 아침 저녁으로 올립니다 그래서 블로그나 밴드를 활용해서 하루에 50장을 이제 옷을 판매하는 그런 사례가 있는데요 앞으로 공부할 내용은요 sns 플랫폼의 종류와 그 다음에 블로그를 활용한 판매 기법 그 다음에 마이크로블로그를 활용한. 판매 기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SNS 플랫폼 종류가 어떤 게 있을까요? 우선적으로 우리가 대표적으로 블로그가 있겠죠. 근데 이 블로그 말고 또 마이크로 블로그라는 영역이 따로 있습니다. 용어가좀 생소하실 수 있는데요. 우선 우리가 블로그를 먼저 좀 볼게요. 블로그는 일반적으로 여러분이 지금 현재 생활 속에 쓰고 있는 블로그가 있고요. 서비스형 블로그를 합니다. 네이버라든지 다음에서 제공해주는 그런 블로그, 를 서비스 블로그라고 하죠. 전부 다 아이디나 비밀번호, 계정이 하나 있으면 무조건 제공되는 겁니다. 그래서 서비스형 블로그고요. 빌더형 블로그는 원래는 블로그의 원형입니다. 유럽에서 시작했던 건데요. 이 유럽형 블로그가 원래 스스로 다 구축을 하게 되어 있는 블로그입니다. 블로그를 처음에 개설할 때 이제 초청장이란 방법을 통해서 이제 빌더, 빌딩을 하게끔 되어 있는 블로그인데요. 일반적으로 유럽에서 많이 유행, 유행하고 그다음에 우리나라는 이제 대기업들이 제품을 홍보하거나 기업을 홍보할 때 활용을 하는 블로그입니다. 마이크로블로그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이전에 우리가 마이크로블로그에서 시작을 했는데 지금은 블로그에서 시작을 했는데 이제는 지금은 마이크로블로그로 전향이 되죠. 대표적으로 뭐가 있을까요? 예, 페이스북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트위터, 그다음에 요즘 들어서 이제 우리 한국에서만 있는 거죠. 밴드나 카카오 스토리나 이런 채널입니다. 마이크로 블로그가 왜 마이크로 블로그냐 면요 글이 한 번에 올라갑니다. 그 타임라인이라는 그곳에 여러분들이 글을 쓰는데요. 그 글을 쓰고 나면 오늘 올라가곤 말죠. 그래서 하루 밖에 이제 잊지를 못해요. 글이. 그래서 금방 나타나다가 없어지기 때문에 마이크로 블로그라는 영역을 씁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요즘 소비자 패턴을 보면은요. 스마트폰을 통해서 검색을 하죠. 제품 하나 구매를 하려면 그 검색을 통해서 블로그 정보를 보고요. 블로그 정보를 보고 난 다음에 자기 필요한 제품을 구매하거나 서비스를 활용을 합니다. 그리고 나면 그 정보가 어디로 가냐면 카카오스토리나 이런 마이크로 블로그 밴드 페이스북 쪽에 새롭게 다시 리뷰를 해서 사람들이 올리죠. 흔히 말하는 뭐 자랑을 한다고 하는데요. 그 자랑을 하면서 다시 그 정보를 습득한 사람들이 그 정보를 다시 한번 다시 재구매하거나 그 서비스를 활용하는 패턴을 진행, 유지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SNS 플랫폼 상에서 여러분이 하고자 하는 그 비즈니스나 아이템 정보가 반드시 노출되어야 된다는 부분을 명심하시고요. 반드시 이 모바일 마케팅 SNS 플랫폼은 숙지하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블로그 마케팅을 통해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방법은 또 뭐가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출판사업이 있습니다. 자기의 전문지식 특히 여러분들의 고유 지식이 있죠. 요즘은 이제 시니어 시대인데요. 시니어 시대는 자기만의 전문 정보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전문지식들을 블로그에 올려놓습니다. 그래서 반응있는 글들을 잘 정리해서 책으로 내는 경우가 있고요. 또한 이런 서평 책을 리뷰해주거나 아니면 식당을 요, 요리 식당을 실질적으로 방문해서 리뷰를 해주는 경우가 있고 또 한편으로는 어 여행 상품 같은 것들을 리뷰해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가서는 블로그에 전자결제를 붙일 수가 있는데요. 이 전자결제를 붙여서 쇼핑몰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 소비자들이 정보 검색을 통해서 이 블로그로 바로 연락을 하거나 실제로 자기의 어떤 하고자 하는 영역을 넓혀가는 부분이 있는데요. 블로그에 대한 마케팅 성공 요소는요. 관련 글에 대한 부분을 꾸준하게 올리는 부분입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핵심 검색을 찾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김치를 만약에 찾는 쓴 다음에 입력을 한다면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는 김치찌개라는 단어가 제일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생각 속에서 있는 단어와 달리 네티즌이나 인터넷 유저들이 찾는 단어는 많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관련된 사업에 대한 정보를 검색어를 통해서 자기만의 핵심 검색어를 잘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한 영역입니다. 그 다음에 이미지 컨셉을 잡는 게 중요합니다. 이미지 컨셉을 통해서 여러분의 브랜드 아이덴티를 잘 알려야 되는데요. 블로그를 간단히 꾸미는 방법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간단한 편집 기술이나 편집 툴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편집 툴을 통해서 조금 자기의 기술을 숙지하거나 공부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스토리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만약 다른 사람의 일기를 읽어본다면 되게 재밌지 않을까요? 남의 글을 몰래 읽어본다. 여러분들이... 자기 줄거리를 잘 썼을 땐 상대방이 관심을 갖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하루에 3천 명에서 1만 명 정도 블로그를 방문하는 걸 파워블로그로 하죠. 이 파워블로그를 통해서 블로그 활동을 통해서 자기가 가지고 갈수 있는 이 블로그를 활용한 수익 창출의 가능성은 이제 무한, 무한하고요. 무한그 다음에 마지막은 좀더 어렵지만 최적화라는 부분을 공부하셔야 됩니다. 이 최적화는요. 네이버나 이런 다음 포탈에서 검색어를 쳤을 때, 검색어를 쳤을 때 여러분의 글이 상위에 올라가는 하나의 영역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이 네이버에서 검색을 쳐보시면 쳐보시면은 정보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최적화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 번쯤은 공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생각하는 블로그 마케팅은 별도로 블로그 마케팅에 대해서 이렇게 파편적으로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전체 마케팅, 그다음에 아까 그 다음에 아까쯤에 말씀드렸던 그로스 해킹의 일부 중에 하나입니다. 그 이유가 사용자 입장에서는 서비스에 대해서 리뷰라는 채널이 요새는 너무나 빠르게 유기적 연결이 되다 보니까 따로 이렇게 블로그 마케팅이라고 해서 저희가 메시지를 다르게 하나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저희 눈코치처럼 어플리케이션 만드는 회사 입장에서는 서비스에 대한 리뷰가 바로 앱 다운로드하기 전에 보이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시작된 메시지 그 다음에 저희가 쓰, 저희 제품을 쓰셔서 어떤 경험인지를 쓰시는 블로그들 관리를 어떻게 하냐면요. 그분들이 좋아하시는 부분, 귀담아 듣고 그분들이 생각하셨을 때 문제가 있다는 부분을 저희가 응대를 직접 하고 있고 그, 그런 그 이제 블로그 중에서 전문적으로 쓰신 분도 계시겠지만, 실제로 우리 서비스에 로열티가 생긴 신 중요한 이제 고객들은 저희가 정성을 다해서 연락을 취하고, 그분들을 저희가 에반절리스트 그룹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런 분들은 베타 테스터가 되셔서 그분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개선점, 저희가 먼저 의견을 수렴해서 개발을 반영하고, 그 개발 반영된 게 나오기 전에, 출시 전에 의견을 들여서 쓸수 있게끔 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관계를 만들고 있고요. 그러한 실제로 정성당기고 관심을 주고 있는 사용자와 우리 공급자, 룸의 그 공급한 입장하고 관계가 유지가 됐었을 때, 어, 정말 그 억지로 만들지 않은 중요한 스토리가 나오게 되거든요. 그런 스토리를 이제 나중에 이제 뭐, 뭐, 페이스북이라든지 구글이라든지 네이버에서 더 노출될 수 있게끔 SEO 마케팅, 뭐, search engine optimization 약자죠. 어, 하는 건 있지만은, 스토리 중심은 진솔된 스토리가 시작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마이크로 블로그를 말씀드렸었죠. 마이크로 블로그를 활용해서 마케팅하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최신 트렌드입니다. 굉장히 생소하실 수가 있어요. 어떻게 마이크로 블로그를 통해서 판매를 할까? 어떻게 매출을 내지? 제가 말씀드렸었습니다. 마이크로 블로그 종류가 뭐가 있을까요? 네, 페이스북이 있죠. 그 다음에 최근 2013년대 이슈가 됐었던 네이버 밴드.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카카오 스토리. 카카오톡이라는 그 메신저가 나타나면서 연간 마케팅이 진행이 됐었습니다. 그 다음에 인스타그램이라는 게 최근 들었 나왔죠. 이네개 플랫폼들이 현재 한국에서 이슈화 되고 있는 마이크, 마이크로 블로그 플랫폼들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페이스북을 이용해서 마케팅을 어떻게 할까요? 일반적으로 타임라인에 타임라인에 여러분의 제품 정보를 또한 홈쇼, 홈페이지 정보나 이런 링크값들 또한 이미지 정보들을 잘 노출시키는 겁니다. 최근에 미국계 같은 경우는 미국 사례는 어, 핵심 페이스북 서, 마케팅의 성공 사례 중에 가장 킹포인트가 원컷 이미지입니다. 하나의 이미지를 어떻게 잘 함축해서 잘 노출시키느냐에 대한 이슈였습니다. 여러분들도 어, 페이스북을 통해서 마케팅을 할수 있는데요. 여러분의 아이템과 제품에 대한 정보나 서비스 정보를 링크값과 함께 잘 살포시키는 부분입니다. 그 중에서 제가 좀 추천해드리고 싶은 마케팅 중에 하나는 페이지를 잘 만드시는 겁니다. 페이스북에는 페이지라는 기능이 있거든요. 그 페이지는 홈페이지와 같은 역할을 하지만 그 페이스북 페이지를 통해서 친구를 늘리거나 실제로 최근에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홍보하는 사례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룹을 잘 가입하셔야 됩니다. 이 그룹을 가입하실 수 있는데요. 페이스북에는 검색어를 통해서 그룹을 쉽게 가입할 수 있습니다. 아무 그룹이나 가입할 수는 없고요. 여러분이 관련된 그룹을 가입하셔야겠죠. 내가 홍보하고자 하는 마케팅 그룹에 해당되는 그룹을 잘 가입하시되 평균 한 2천 명 정도 이상 되는 그룹을 가입하는 겁니다. 그 그룹을 통해서 한 100개 정도의 그룹을 가입한다면 몇 명한테 홍보를 할수 있는 건가요? 우리가 2천 명에 해당되는 숫자를 그룹 100개를 가입해서 일반적으로 노출했을 때한 20만 명의 잠재고객 상대로 순간에 노출할 수 있는 확률이 생깁니다. 여러분 이 활동을 컴퓨터로 하는 게 아니고요. 스마트폰으로 할수 있도록 공부하셔야 됩니다. 스마트폰으로 해서 실시간에 생활 속에서 홍보하는 그 노하우를 숙지하시는 게 가장 관건이 될수 있겠습니다. 밴드 마케팅에 대해서 들어보셨습니까? 2013년도경 네이버밴드가 선풍적인 한국에서 인기를 끌었죠. 여러분 스마트폰엔 적어도 밴드 하나씩은 다 있을 것 같은데요. 이 밴드를 통해서 마케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말씀드린 페이스북에서 제품을 등록하는 방법은 거의 동일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미지와 이 링크값을 잘 준비한 상태에서 노출을 시키는 부분이죠. 그 중에서 여러분이 가장 키 포인트는 뭐냐면요. 자기만의 모체 밴드를 잘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모체 밴드의 사람 수를 많이 늘리는 게 굉장히 핵심 포인트가 될수 있겠습니다. 오체밴드를 잘 만들어서 만 명까지 한번 만들어보는 그런 하나의 마케팅을 해보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큐레이션이라고 들어보신지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시면 큐레이션 이렇게 검색을 쳐보시면 나오는데요. 일괄적인 통합 정보를 한 번에 볼수 있게 해주는 건데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미지를 이제 여러 가지 제품을 한 번에 볼수 있는 이미지를 한 번에는 원컷 이미지를 만들어서 밴드에다 노출을 시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미지를 홍보문과 함께 큐레이션 이미지를 노출시키는 게 이제 키포인트가 될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컨셉입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데 여러분들이 짧은 시간 안에 어, 노출을 시켜야 되는데요. 평균 밴드 마케팅이 가진 키포인트는 1초 마케팅입니다. 1초만에 이제 인식을 안 시키면은 판매로 연결이 될수 없다고 볼수 있습니다. 이전에 쇼핑몰 같은 경우는 30초 정도 유지하는 그런 그 마케팅이 있었는데 지금은 밴드를 통해서 1초 안에 여러분 임팩트 있게 노출을 시키지 않으면 마이크로블로그 마케팅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함축적인 이미지를 썼으면 좋겠고요. 여러분이 하고자 하는 컨셉을 잘 활용하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페이스북도 제가 그룹을 100개를 가입했었는데요. 평균 밴드도 100개까지 가입을 할수 있습니다. 이 밴드를 100개를 가입하면 여러분들이 글을 쓸수 있는 밴드에 1000명 정도의 백기를 가입하면 10만명의 잠재고객을 확보할 수가 있겠죠. 여러분의 사업을 이 잠재고객 10만명을 오프라인으로 악수를 한다고 생각했을 때 밴드로 노출을 해서 홍보하는 게 거의 동일한 효과라면 저 같으면 밴드로 충분히 홍보하는 게 훨씬 더 효율성이 있다고 판단되지 이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들도 밴드 마케팅을 활용해서 홍보를 극대화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카카오 스토리 마케팅입니다. 카카오톡이 나오면서 상당히 선풍적인 인기를 꺾고 끌었고 지금 온 국민이 아마 카카오톡을 쓰고 있을 것 같은데요. 이와 관련된 겁니다. 어, 카카오톡을 통해서 여러분이 홍보를 하면 효과가 있을까요? 카카오톡은 프라이버시 채널이기 때문에요. 가능한 홍보를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아는 분들한테 정보를 전달하는 것과는 용이하지만 모르는 분들한테 정보를 연결한다는 것은 결례가 될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선 저희 세 가지 채널을 여러분이 웹상에서 가입을 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옐로우 아이디, 두 번째는 채널, 그 다음에 스토리입니다. 이세 가지 채널을 활용해서 마케팅을 하는데요. 옐로우 옐로 아이디는요, 말 그대로 아이디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디를 사람들로 하여금 검색하게끔 유도를 하고요. 카카오 스토리와 채널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채널이라는 채, 그 플랫폼에다 글을 올리면요, 스토리에다가, 글, 스토리에 글이 날아갑니다. 자동적으로 이제 전송이 되는 기능을 전문용어로 RSS라고 하는데 이 자동적으로 자동 전송을 시키면서 홍보 효과를 극대화하는 가능성이 있고요 가장 중요한 건 꾸준한 겁니다 그리고 카카오스토리 채널이 가장 중요한 건, 것은요 어, 카카오스토리의 글이나 문구가 일반 판매 문구보다는 좀더 친근감 있는 문구로 접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로 우리나라엔 주부들이 카카오스토리 채널을 많이 활용하는데요 평균적으로 사례를 말씀드리면 만명 정도에 대한 공동구매 존에서 시작이 되면 3만원 단가 제품이 한 천개 정도의 제품이 판매되는 사례로 지금 데이터가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들도 이 카카오스토리를 활용한 공동구매 채널을 잘 활용을 하시고요. 아나이 채널에서 잘 모른다 하면 카카오스토리에 공동구매를 많이 하시는 분들을 찾으셔서 그분한테 자기 아이템을 의뢰해서 공급을 하시는 것도 좋은 아이디어가 아닐까 싶습니다. 다음은 인스타그램입니다. 인스타그램 들어보셨습니까? 최신에 나온 플랫폼이고요 점차 이제 시장이 확장되어 가고 있습니다 최신에 나오다 보니까 주로 이제 20대 하고 30대 중심의 젊은 층들이 많이 유저층이 형성되어 있는데요 이중에 그 인스타그램의 핵심 포인트는요 해시태그 입니다 여러분 키보드에 보면 샵 표시를 아시나요 그샵 표시를 치고 여러분의 검색어를 넣으면 그 검색어를 통해서 소비자들이 쉽고 빠르게 여러분의 글을 찾을 수 있게 하는 기능입니다 그 기능을 이용해서 이 타임라인에 글을 올리는 기능인데요 더 강력한 것은 인스타그램은 스마트폰을 통해서 바로 올릴 수 있다는 겁니다. 웹을 활용하지 않고 스마트폰으로 원컷을 집어넣고 해시태그의 검색을 이용해서 활용을 하는데요. 대부분 주로 많이 활용한 사례는 의류하고 자파들입니다. 일반적으로 럭셔리한 액세서리들도 많이 판매가 되는데요. 빠르고 쉽게 소비자들에게 전파할 수가 있는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SNS 플랫폼을 활용한 판매기법에 대해 설명해 드렸습니다. 설명해드린 플랫폼들보다 더 많은 플랫폼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교육의 포인트는요. 여러분의 컨셉과 그리고 여러분의 방해성을 잘 정리하셔서 일반인들이 쉽고 빠르게 이해할 수 있는 준비와 그 다음에 이 준비된 내용을 여러분에 맞는 플랫폼을 잘 선택하는 것 그리고 꾸준하게 활용하는 것에 있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반드시 하나씩 실천을 해보시고요. 한 발짝 움직인 게 중요합니다. 한 발짝 움직여 주십시오. 초기 창업자들에게 가장 도움이 되는 SNS 플랫폼은 어떤 것이고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우선 가장 초기 창업자들이 필요한 번 해보셨으면 하는 채널은요. 밴드입니다. 밴드를 통해서 제품을 한번 올려보고 실제로 아이템을 한번 판매하는 경험을 쌓는 것이 중요하고요. 쉽고 빠르게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밴드를 좀 추천하고 싶습니다. 마이크로 블로그 마케팅을 통해서 가장 효과적인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것이었나요? 어, 초창기 때 쇼핑몰을 운영해서 판매를 했, 했을 때는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그런데 마이크로 블로그를 통해서 그 홍보를 한 순간 어, 3초 만에 고객이 연락 오는 경우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 고객들이 쉽고 빠르게 스마트폰으로 접근하고 통화를 하고 연락을 하기 때문에 매출을 빠르고 빠른 속도로 효과적으로 매출에 극대화될 수 있는 그런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